2인경우는 어때요? 마이너스 2 A 1인가? 아 이렇게 나오면요 네. 2에 마이너스 2인데 이 친구는 허수에요 아, 허수에요. 아, 그래서, 없어요. 아, 네. 아, 여기서 이제 실수인 것만 짜증, 짜증나고 그랬으니까요. 네. 그렇군요. 아.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? 어 원이 파악하는 것까지 너무 잘하시네요. 대박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